요즘 해외에서 한달 살기가 붐이잖아요 그래서 다낭에도 한달 정도 사시는 분들이 한달뭐한 뭐 달도 살고 뭐한달 이상도 살고 그러신 분들이 꽤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여행을 오면은 막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아쉽잖아요 뭐 아쉬워야 다시 오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행을 좀 약간 좀 길게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반인들 보다는 네. 한 최소 15일 정도? 근데 15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호텔비를 계산해 봤더니 그것 또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달 살기도 붐이고 또 저도 한번 어 한달 사는거 어때 볼까 한번 알아보던 와중에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달 살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던 와중에 네한 곳을 발견을 했어요 바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정면 저 앞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다낭 시내에서도 지금 저기에 보이는 좀 하얀 차 보이시죠 요거 네 저기서 꺾어지면은 아무튼 저기 동네가 전부 다, 다 코리아타운 이에요 그래서 다낭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뭐 가게들도 엄청 일찍 닫긴 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밤에는 뭐 없어. 근데 이제 코리아타운 내에는 뭐 식당이나 무슨 뭐 마사지 샵이나 뭐 가게나 해산물 가게도 뭐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이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코리아타운이랑 가까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살 생각이면은 아무래도 코리아타운이 근처에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어른들이나 아기들이나 뭐 필요한 게 이래저래 많이 있을 거는 아니에요. 한달 정도 이상 사시려면아무튼그 위치는 코리아타운에서 상당히 가깝고요. 여기거든요. 여기. 네. 건물은 완전 새 거고요. 여기 주인분이 여자분인 것 같은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일단 주소 먼저 보여드리고. 주소는 여기. 여기 홈스테이 그 이름이 안 홈스테이래요. 안 홈스테이. A N. 안. 그 다음에 홈스테이. 근데 이제 이름만 홈스테이지 사실은 호텔과 별 다를 거는 없어요. 근데 방은 제가 어제 봤는데 너무 좋기는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방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방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침대도 깨끗하고 가구도 완전 새거에다가 위에 달린 그림도 예쁘고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기가 하루에는 2만원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달 살면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 네 미국 돈으로 한 대략 4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베트남 돈으로 400불에 달면 얼마죠 네. 굿. 900만 동. 900만 동이면 우리한테는 45만 원이죠. 그니 그러니까 달러로는 대충 한 400불? 400불 이하. 300불 대 후반 같아요. 괜찮죠? 한달 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위치도 코리아타운 근처에다가 뭐, 중심부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케비치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저또 다시 반대쪽으로는 한강도 갈수 있고, 물론 걸어서 충분히 갈수 있어요. 뭐 베트남 워낙 택시비하고 뭐, 이런 게 그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돼 있고 싸니까 네. 그것하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너무 괜찮아요. 여기는 안 홈스테인데 여기 이세 분이 이제 여기 주인분들이자 가족. 그리고 저키큰 친구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웃음> 너무 화복한 가정이에요. 제가 있는 방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게 얼마냐면은 900만 동. 900만 동이니까는 미국 달러로 한 400불 조금 안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또 다른 방 룸도 있다고 해서 보여준데 여기거든요. 202호. 네, 요 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방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을 살면 은 750만동이에요 750만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만 5천원 네, 미국 달러로는 한, 300, 한 30불 정도 되려나 하거든요 좀 들어가 보면 은 일단 침대가 퀸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킹 사이즈라고 봐도 무가, 무방하고요 그리고 역시 새호텔이라 옆에 옷장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42인치짜리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에어컨. 리모컨 컨트롤러가 있어요. 저벽 쪽에 어컨이 있겠죠. 그리고 저기에는 그 다리미가 있고, 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수건이 있고요. 아래는 역시 제 방과 똑같이 다른 그, 곳과는 다르게 고무 슬리퍼가 아닌 저 나무로 만든 슬리퍼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책상이 있고요. 제가 여기 며칠 머무르면서 주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벽에다가 그냥 냅두지 말고 거울 같은 걸로 하나 달아라.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 등도 하나 달아 라했더니아 자기네들이 꼭 달겠다고 하는데 근데 어 처음에는 거울 왜안 달았지라고 물어봤더니 이 베트남 문화에서는요. 이 침대에 있는데 근처에 거울을 달면은 이게 뭐 별로 안 좋은 뭐 그런 건가봐요. 그래가지고 뭐안 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만약에 뭐 베트남 손님을 받으면은 거울을 뭐 안 달아도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 손님이 베트남 사람이 아니고 대원 사람들 외국인들이다. 한국인을 포함해서 그러면 뭐 거울을 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단 이 방은 제가 있는 방보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네, 보면은 여기에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이거든요. 저기 싱크대 있고 퐁퐁 있고 뭐 세제 있고 그다음에 저기 뒤에 전기 포트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 네, 2인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있고 커피 잔 네, 세트 두개 있네요. 그다음에 또 옆쪽으로 보시면은 모든 방이 똑같이 전부 다다 아래는 냉장고 있죠 위에는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이거 뭐라 그러지 네,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죠 전자레인지 아, 하도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에어컨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주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혼자 두 명이서 살기에는 충분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화장실인데 모든 화장실에 전부 다다 이렇게 세탁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샤워하는 공간 저 뒤쪽에 있고요 이게 지은지 얼마안된 거라 전부 다다새 거예요 보이시죠 네, 괜찮죠 아 여기는 또 다른 방룸 타입인데 303호 어 자지 시간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아직 이 방은 지금 이제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여기 냉장고 놓을 거고 네 위에다가 그 전자레인지 놀거다 라는건데 일단은 제가 지금 찍는 김에 이 방도 한번 좀 찍어 달라고 해 가지고 네. 네. 각 층마다 방은 3개 있고요이 방은 제가 그 처음에 찍었던 방보다 50만동 정도 싸요 2만5천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 얼마냐고 했더니 아 850만동 8 850만 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 나라 돈으로 한 42만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장 있고 tv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네, 저기는 책상 이 안쪽으로 팍 들어가 있네요 집중하기 도 좋겠다 창 밖으로는 옆에 건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소파는 하지만 긴 벤치 같은 게또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두 명이서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보이고 또 옆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역시 여기 샤워하는 데 보이고 그 옆에는 일보는 데그 다음에 역시 방마다 세탁기 다 있고요. 일렉트로룩스라는 메이커인 거 봐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있어요. 위에는 큰 거울 하나 보니까 어,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은불 끌게요. 나오면은 이 정도일 거. 방은 꽤 넓어요. 이방 하나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원룸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보다 거더큰것 같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기는 했어요. 주방 벽도 이쁘죠. 오케이. Okay. 바이바이 <웃음> okay.